건팡 끝난 나요 무슨 소리예요! 검팡문열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! 아 경기도 공주시겠죠? 저 잠깐 덕보고 있을까요? 저또 <웃음> <웃음> 할게요 나 너무 무서워요 근데 <웃음> 네 일단 베리 모험가님 가방명과 실버가님 얘기해주어요베리 모험... 베리 베리 베리 아 제발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요 왜요? 아나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야! Yeah! 여기서 이제 전화를 안 받으시면 그것도 네, 여... 네 여보세요 혹시 지금 전화 괜찮으신가요? 저희 검은사막 모바일팀입니다 아 예예 예. 네 베리 모험관님 얻을 수있네 맞아요 네 저희 이번에 검토맨으로 찾아드릴 레이커 베리 본알입니다 베리 본 어디 사세요? 아저 경남 마산에 삽니다 예? 경남 마산에 삽니다 통화 없는 걸로 할게요 아그 찾아오는 거 그거 하시는 거아예 혹시 동의하시나요? 동의한다고요 네,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레이랑갈 거고요. 에이든도 그러면... 같이 가도록 아,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. 내용은 다시 전화드릴게요 회의 중이시니까 야! 와 이거를 잠깐 벽 보고 있을까요? <웃음> 다음 메인게임 <웃음> 나온다 이제 <웃음> 버즈 갤럭시 버즈, 세영 모험가님이십니다. 아, 장난하지 아니, 아니, 아니. 아 아니, <웃음> 야 너무, 너무 좋아서. <좋았어. 웃음> 네, 여보 네, 안녕하세요, 모험가님. 여기 검은 사막 모바일 팀입니다. 혹시 세영 모험가님 맞으세요? 아 네, 안녕맞아요 혹시 지금 전화 괜찮으실까요? 네, 네. 갤럭시 버즈가 또 당첨이 되셨어고요. 권성난에 직접 모험가님한테 배송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아, 직접 와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? 네, 맞아요. 어, 네, 괜찮아 어. 괜찮으세요? 네. 아, 다행이네요. 그러면 저희 네. 모험가님 댁이 어디실까요? 저 서초동. 어, 서초동! 나이스! 일단 감사드립니다. 서초동에 살고 계신 가 지금. <웃음> 이번 선물은 과연? 크리오! 아직 크리오 당첨되신 분은? 아, 아싸!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아싸 모험가님. 저 검은사 모바일 에이드입니다. 그 저번에 50년 송림마켓 이벤트에서 크리에이터님 방송도 해 가지고 제가 찾아뵙고 이제 선물도 드리고 인터뷰도 선물 드리고 인터뷰하는 도 건강한 콘텐츠를 촬영하려고 하는데 네, 모험님 예, 혹시 사시는 지역이 어떻게 되실까요? 동두천. 아, 어, 동두천. 뭐 여기 엎어지면 코다 할 때죠. 어, 뭐여기 어, 엎어지면 코다 할 때죠. 엎어두천코거할때 봉을 저희가 찾아봐도 될까요? 어... 예예예 엎어지면 코로나 정도는 아닌데요? 동천 옆에 있는 거예요? 네? 어? 잠깐만 내가 아는 동두천은 거기 동두천이 아닌... 뭐야? 아나동두천이면나 의정부 그쪽인 줄 알았는데 그쪽은 맞죠? <웃음> 맞긴 맞지? <맞은> 맞죠? <웃음> 이번엔 제가 단짠단짠하게 단짠단짠의 매력을 보여 드릴게요. 같은 에어팟. 오, 에어팟. 어이, 예, 안녕하세요. 모가님 반갑습니다. 저검사 모발 CMA입니다. 들 아, 예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, 모가님. 뭐 혹시 제 예전에 오진영 선물 받기 드렸던 에어팟 서에 단종됐던 거 맞죠? 아, 혹시 못 찾으시면 제가 가지려고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거 손님들 배송 드리면서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검사 모발에 이야기 나눠 볼 시간을 이제 갖으려고 하는데요. 아, 직접 찾아오신다고요? 네, 네, 네. 근데 왜요? 어디서 하시는데요? 왜 이렇게 웃으시지? 좀 멀지 않나? 어? 어 어디, 어디신데요? 광주에 사는데? 아 경기도 광주시겠죠? 아니요. 거기 주소지 제가 저거 났던 걸로. 이게 얼굴이 나오실 수 있고. 아니 아유, 그건 상관없는데요. 안녕히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다녀오세요. <웃음> 이제 모험가님들이 가끔 저랑 이제 직접 될 때가 있잖아요. 뭐 연회라든가 그때도 아, 에이든을 아, 그렇게 아, 찾더라고요. <웃음>